바람이 부는 무한 허공의 세상 맨 몸으로 누우고 맨 몸으로 일어서라 함께 있되홀로 현지에 머물러 언제나 이 마음으로 나무가 저 비싸게 공연 가거든요. 근데 형유 형이랑은 안면바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 제가 공연 일정이 없을 때는 대구에서 주로 근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에 이번 주도 제가 근신하는 주인데 그때 마침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차비도 안 된대요. 참.. <웃음>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제가 감동받은 음, 그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 2년 동안을 음,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음. 줄리아라고 하는 분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아, 너를 따라가고 싶어 줄리아 너를 닮아가고 싶어 줄리아 에게 무언가 말하고 줄리아 너의 당겨 널산나을 위해서 세상을 담아내던 그 가슴 영원히 내네 안에 살리라 세상을 담아내던 그 가슴 영원히 내 안에 살리라 야 이거 정말 오랜만이 <목소리> <목소리> 적구나, 진지 같아, 것까. 가슴 밖그 스릴라, 목마른 숨 막힌 것까. 석유 등잔 볼, 누가 들더 동무와 마실 있었던 you mm -hmm.